저는 지금 희연이 머리를 자르러 간다고 해요. 자기가 잘 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따라가거든요. 뭐 이름을 전에는 얘기해줬어요. 들어가보죠. 아, 지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아, 똑같아, 또. 이거는 위에는 머리 자르고 샴푸하는 거 6만 동, 그 다음 돈, 어. 돈 3천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샴푸는 안 해요. 머리 안 감겨주고 머리 자르고 마사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요게 또 3,000원. 여기요. 어. 그리고 요거 5만 동짜리는 애들. 머리 자르는 거 2,500원. 그리고 이거 18만 9천 동짜리는요. 이게 여기 몇개 있거든요. 이거 뭐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염색을 빼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다거나 뭐이런 것들이 좀 비싼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고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머리 자르고 샴푸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까지 받으면은 10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라고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히에는 지금 머리 자르고 샴푸하고 그리고 마사지까지 받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가격표에는 없는데 그게 10만동이라고 하네요 일단 오면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와서 보니까는 어, 너무 깔끔하고 네, 그 되게 있어 보이는데, 가격은 엄청 싸요. 여기 가격 싸지? 얘, 여기 가격 싼 거지? 되게 네, 어. 머리 얼마나, 얼마 만에 한 번씩 자른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아. 돈 아낀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머리 자른대요 어 여기 직원분들이 한 달에 100만원 번다고? 진짜? 어떻게 알아? 요물어 지금 물어봤어? 아니, 그때 한달 전에 물었어한달 전에? 아... 여기 머리 자르는 사람하고 여기 여자들도 다 100만원 번다고? 아니, 머리 자르는 사람만? 아. 여기 머리 자르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는 한달에 100만원정도 번다고 하네 와 엄청나네 베트남 사람들이 한달 버는거에 거의 한 두세배 버는거네 머리도 깜쪄주고 얼굴도 마사지 해주고 어깨도 마사지 해주고 어때 시원해? 좋아하다. 시원해? 좋아 여기? 응. 괜찮아? 좀말좀 응. <웃음> 좀 많이 해봐. 배고파요. 배고파? 진짜 아 그래? 응. <웃음> 아 너무 시원하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하겠다. 반듯, 반듯, 반듯. 응. 여기 가서 이렇게 마,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받으면은. 뭐 이게 한 20분 정도 하나봐요 목하고 뭐 등쪽 위쪽 어깨 그 다음에 저 현란한 손기술에 지금 얼굴 마사지까지 20분 정도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이렇게 마사지만 딱 받으면은 아, 샴푸까지 하면은 10만동이고 샴푸 안하고 마사지만 받고 머리 자르면은 6만동 3천원 어, 너무 괜찮다 베트남을 또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기도 해요 머리 자르는게 자 마사지 끝나니까는 살짝 이제 머리 말려주면서 어디 잘못 갔는데 없나 체크하는 것 같아요 머리 다 말려주고 또 이게 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 좀 이상한 데 있나 보고 또 찾아서 이렇게 그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럭셔리맨이라는 요 미용실이 지점이 세개가 있대요 다낭에 그리고 뭐 하노이에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머리 자르고 뭐 해도 가격이 싸긴 하지만 뭐 머리 자를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뭐 그냥 날치 덥고막 이러니까 뭐 샴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어깨 두피 마사지 정도만 받는게 얼만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머리 안 자르고 마사지 받고 샴푸만 하는 거는 얼마야? 하고 물. 60만 원. 6만 동. 아, 6만 동. 아, 그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 머리 안 자르고 샴푸만 하고, 뭐 그러니까 좀 머리 감겨 주는 거죠. 두피 마사지하고 어깨 마사지하는 게 6만 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3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서 막그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분들에게 팁도 어느 정도 주면은 정말 좋겠죠. 어. 아 히에는 그래도 매너가 있어요 저렇게 또 팁도 주고 됐어? 오케이 땡큐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나서 이렇게 끝나서 나가요 네 바이바이 땡큐 베리 머치 자 이제 끝났어요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프네 아,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반새우를 먹으러 가려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주소가 보이죠? 258판짜오진 이라고 써있네요 간판 보시죠? 럭셔리 맨